안녕하세요 베슬람TV 베트남 유랑자 오늘은 푸콕에 있는 쫀쫀이 아니라 달랏에 있는 쫀쫀으로 왔습니다 자 오늘 쫀쫀 쫀쫀 잠자리 잠자리 카페 달랏에 생긴 어 쫀쫀 카페 오픈식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자, 오픈식이, 오픈식 날 50% 입장료를 할인해 준다고 해서 입장료가 10만동이래요. 근데 오늘은 5만동에 입장할 수 있는 유일한 날이라서 한번 찾아와 봤습니다. 어, 어제 저녁에 야간 침대 버스를 타고 람하까지 도착한 후에 어, 동네를 왔다갔다 하는 작은 어, 셔틀버스 같은 어, 시내버스를 타고 이금방에서 내렸습니다. 이렇게 달랏은 시골 산동네고요. 조금씩 조금씩 이제 개발이 되고 있는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옆에 심겨진 나무는 커피나무도 있고요. 여러 가지 또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닭도 이렇게 풀어서 기르고 있고요. 그냥 정겨운 시골 도시 산 동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저기 보이는 저기까지 어 슬슬 천천히 천천히 걸어서 지금 가고 있고요. 어 여기 배추 배추를 심어놓은 것 같기도 한데요. 이렇게. 배추가 자라고 있는 모습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땅보고 와 땅보고 산을 깎아서 이렇게 집을 만들고 이런 카페를 만들어 놨습니다 아 밑에 강도 있네요 강이 아니라 계곡이겠죠? 아주 괜찮은 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런 곳에 투자를 해야 5년 10년 뒤에 큰 수익을 낼수 있는 곳입니다 이제 달라세 오면 또 달라세 명소가 어, 하나 더 생겼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 눈앞에 있는 이 나무가 바로 커피나무입니다 커피나무 과연 약속대로 오늘 오픈식을 할 건지 아니면 어떻게 될 건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쁘게 뭔가를 만들어 놨고요. 이제 여기는 제가 봤을 때 주차장입니다. 주차장. 이제 많은 오토바이와 차량들이 주차해야 되는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픈 행사장. 자, 오늘 오픈 행사장 이렇게 하고 있고요. 커피숍을 하나에 만들더라도 이렇게 아주 멋있게 아주 크게 만드는 게 이제 베트남 스타일입니다 빅남 스타일 빅남 스타일 와 좋다 그리고 지금은 뭐 흙탕물이지만 나중에 깨끗한 물이 흐를 수도 있겠죠 에이. 이렇게 계곡도 있고 산이 있고 음, 절경이라고 말할 수는 뭐 없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의 이런 근사한 카페가 있다는 라 것은 어,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또 마린 커피라고 또 유명한 커피숍이 있습니다 온 김에 오늘 거기까지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고 저는 또 호치민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무섭다 <웃음> 되어 있고요 아직도 공사를 하고 있고 이렇게 여러 군데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화장실이 이쪽에 있다고 하는데 화장실 아직 만들고 있는 것 같고요 일단은 올라가서 이제 화장실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주 멋있게 이렇게 구경할 수 있는 존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손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영상을 일부 영상을 찍고 이제 2부 영상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